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머레어인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건 기본이고 웹서핑을 위해서 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 광고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방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서 SNGP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악성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제어판에서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레오 제로킷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되는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MZK 사용하는 방법은 예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인 MZK를 이용해서 청소를 했는데도 SNGP라는 프로그램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뉴를 이동한 다음에 수동으로 직접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로고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REG 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이동 경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제일 위에 있는 경로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SNGP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런 폴더를 선택을 했을 때 우측 키값 목록에서 SNGP라는 키값이 보일 겁니다. 해당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 삭제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엔 NG 플러스 예약 작업을 별도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c m d 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릅니다. 명령 프로포트 창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면 메모장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참고로 이 명령어도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했으니까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레지스트리 편집해서 SNGP 항목을 개별적으로 삭제를 하고 CMD 명령어를 이용해서 NG 플러스를 삭제한 다음에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제어판으로 이동해서 프로그램 및 기능 목록에서 New Go 플러스 항목을 찾아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지우듯이 마우스 클릭,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장에 붙여넣은 경로를 이동해서 sngp.exe 파일을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윈도우 탐색기를연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소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앞서 처음에 소개했던 머레오 제로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악성 코드를 제거가 안된다면 두번째로 소개했던 이 과정을 거치면 sngp라는 프로그램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